상가주택이나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역시 건축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공사비이고 또 작년부터 들썩이기 시작한 철근, 시멘트 등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인데 이러한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이 금년에 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시멘트 등 관련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축주들은 공사비가 오르니 건축을 연기하거나 공사비가 내리면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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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자재 및 인건비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물가와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사실 공사비는 그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철근을 비롯한 금속 관련 제품과 목재 등이 오르더니 서서히 인건비도 올랐는데 이는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회복기로 접어들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을 비롯한 제품 생산에 열을 올리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철근 등은 이런 수요와 함께 국내 철강 제조회사의 기계설비 교체 및 가동 중단 등이 겹쳐서 일시적으로 두배 가까이 오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어져 시멘트 핵심 재료인 유연탄 등은 전쟁 개시 직후 15%가량 급등하기도 했다는데 러시아산 유연탄은 국내 수입량의 75% 비중을 차지해서 시멘트값에 영향을 줘레미콘을 비롯한 관련된 제품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강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수입이 중단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원재료 반제품 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당장 철근 가격 인상으로 건설 현장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철근 업체들은 건설 자재와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철강 발 가격 폭등이 단기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인상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글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재값 상승과 함께 노무비의 상승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경제하고 있고, 각종 보험과 후생복리 증진 및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서 모든 분야의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시간이 갈수록 건축은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요즘은 공사 견적을 하기가 겁이 날 정도인데 그것은 물량 산출과 함께 각종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계속 조사해 봐야 하는데 그때마다 가격 변동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철근 등은 금년 3월 중순만 해도 톤당 110만원 하던 것이 2주 사이에 8만원이 올랐고 또 이달 말 경에는 톤당 125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고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반 건축주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르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적용한 공사비 내역서를 건축주들에게 제출하려는 저희와 같은 업체도 당황스럽고 이를 받아들게 될 건축주들도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때 건물을 지었어야 했는데 계속 미루다보니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들 하소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재값이나 농후의 변동도 심한데다가 해체공사나 흑막이공사 특히 착공신고가 예전같지 않아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발생한 건설공사장의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기존 건물을 멸실하는 해체공사가 허가제로 바뀌고 심의까지 추가되면서 실제 해체나 흑막귀 공사기간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한데 심의와 허가를 받는 데만 거의 한달 이상이 소요되며 착공신고에는 각종 서류 확인과 특히 안전계획서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착공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자재비는 올라 공사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그야말로 그때 건물을 지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으로 시간이 갈수록 건축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앞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다보니 여러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그동안 오른 자재비나 인건비딩이 내려 공사비가 내리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심정이다 보니 그러기는 하겠고 또그 누구도 이런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사례를 볼때 언제 오른 물가나 인건비 등이 내려본 적이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것은 한순간이고 오르는 것은 쉬워도 갑이 내리는 것은 특별히 본 적이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 변수가 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자재값 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다소 희망적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젠가 해결될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태가 끝났다고 바로 관련된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고 특히 관련된 제품도 시멘트 등 일부 제품에 국한된 것이지 최근 가격이 오르는 철근이나 금속 관련 제품 그리고 목재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무관하고 또 많이 오른 인건비 또한 그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되어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특히 자재 생산과 소비가 집중된 중국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 각종 공사가 늘어나는 추세나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자의 생존권및 삶의 질 향상과 작업자들을 위한 각종 보험과 후생복리 증진 및 노조활동 등의 영향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때 사실상 자재비나 인건비가 내려서 공사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공사비가 내리면 그때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자재비나 인건비 등이 내릴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과 함께 일부 건축주들은 이렇게 공사비가 오르니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재비 등이 올라 공사비가 부담스러우니 공사비가 내리면 그때 공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제가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공사비가 올랐다고 시작하려던 건축계획을 보류하고 공사비가 내리면 그때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사비란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처음 생각했던 자금 계획이 달라져서 건축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정도 자재비 등이 올랐다고 공사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재비나 인건비 등이 내려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내릴 가능성은 지금까지 사례를 볼때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멘트 등 일부 자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일생인 상황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안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태와 무관하게 오른 철근이나 목재 그리고 인건비 등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활성화 될 것과 최저임금제나 노조활동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등의 상황이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에 더 심화될 것이 뻔할 것이며 최근에 더 까다롭고 복잡해지는 착공 신고 등 행정 절차도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질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실질적인 공사비 상승 금액은 얼마나 될 거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일부 건축주들은 최근에 오른 철근 등 자재값이 전체 공사비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실제 오른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랐다는 분위기가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러워 보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철근값이 톤당 10만원 정도 올랐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같이 보이지만 보통 200평에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상가주택 등 공학빌딩의 경우에는 철근 물량이 70여 톤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철근값으로 오른 비용은 약 700만원 정도로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내지 0.9%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철근 외에도 시멘트, 목재 같은 자재비와 인건비 등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금액 정도로 그동안 구상하고 계획했던 공사를 보류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단견적인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더출받은 땅값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나 이자 부담이 아닌 경우라도 빈 땅을 놀리기보다 빨리 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공사비가 오른다면 그에 따라서 임대비나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것은 뻔한 이치이고 오른 비용으로 건축한 건물에 대한 향후 건물의 가치도 올랐으면 올랐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일는 만무할가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향후 문제이고 우선 당장 조달해야 할 공사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부담스러워 진다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순전히 어느 정도 오른 공사비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아파트나 땅값 등 부동산들이 그렇게 실질적이지도 않은 어떤 호재 하나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폭등해 버리는 것처럼 최근 철근 등 일부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는 불안감 등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철근 등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 또는 공사비가 내리면 그때 공사를 하겠다는 것 등에 대해서 첫째로 자재비 및 인건비가 오르는 이유 두번째로 시간이 갈수록 건축이 어려워진다. 세번째로 앞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또 네번째로 공사비가 내리면 그때 건축을 하겠다. 또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실제적인 공사상승금액은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부동산이나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부담을 주는 일인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회나 경제 구조로 볼때 매년마다 물가나 인건비는 오르고 특히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같은 일시적인 상황은 이런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은 그러니까 최근 10여년 정도를 뒤돌아볼 때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변동이 없던 공사비가 작년 중반기부터 철근값이 배나 오르고 덩달아서 목재등과 인건비가 오르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 폭등한 아파트값이나 전세를 비롯한 임대료 등에 비하면 최근에 오른 공사비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폭등한 임대료 등으로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주택이나 일반 건물 등을 건축하는데 훨씬 좋아진 환경이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함께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